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젊으나 늙으나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이건 여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기왕이면 잘생긴 남자를 좋아한다는 틀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남자들이 외모에 있어서 만큼은 여자들보다 큰 점수를 주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겠죠. 그렇게 남자들은요. 예쁜 외모에 큰 점수를 줌에도 불구하고요. 동일한 남자임에도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만나고 싶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와 비교해서 2 0대 남자들은요. 현실적인 감각이 조금 떨어진다고 라할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20대 남자들이 30대 남자들보다는 조금 더 열정적이고 낭만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0대 남자들은 30대 남자들에 비해서 더 충동적일 수 있는데요. 20대 남자들은요. 시각적으로나 자기 마음속에 뭔가 끌리는 게 생기면요. 일단 다가서 보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기준을 전제하고 요 20대 남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와 30대 남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를 비교해 보면요. 20대 남자는 요 예쁘거나 개성이 넘치는 여자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어한다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0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여자의 내면이나 성향을 파악하고 접근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일단 끌리면 만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끌렸기 때문에 다가섰던 거라면 그 끌리는 부분이 없어지는 순간 쉽게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자기가 원했고요. 그래서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불편한 부분들이 자기에게 생긴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달려들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 여자에게 맞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거고 그것은 내 목표거든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느낄 때는 이 남자가 나한테 참잘 맞추고 나한테 참 잘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20대 남자가 이렇게 할수 있는 원동력은요. 남자가 여자에게 끌렸던 외적인 부분이든 개성적인 부분이든 또는 다른 남자가 이 여자를 탐내할 만한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든 그 20대 남자의 마음속에 어떤 끌림에 의해서라고 할수 있겠죠. 20대 남자나 30대 남자나 자기가 사랑한다고 느끼는 어떤 여자에게 결혼을 언급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20대 남자의 결혼 언급은요 30대 남자의 결혼 언급에 비해서 다소 무게감을 덜 두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자기가 열정적인 마음이 생겼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 정도는 줄수 있다는 그런 언급일 수도 있겠죠 또는 나는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결혼은 막연하게 먼 미래의 일 같아서 쉽게 약속을 해주는 걸 수도 있다고요. 30대 남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30대 남자는 요 예전에 자기도 20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여자를 향해서 맹목적으로 달려들었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자에게 맞추기 위해서 힘들고 지쳤던 경험도 분명히 생겼을 거고요. 또 지금은 20대 때처럼 열정이 뜨겁게 막 달아오르지도 않거든요. 사회적으로 일적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부분도 많아졌기 때문에 쉽게 자기 감정을 올인하는 일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는 요 누군가하고 감정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한 번을 만났다면 잘 이어가서 결혼까지 깔끔하게 가고 싶단 말이죠. 그리고 30대 남자가 말하는 결혼은 요 20대 남자의 결혼에 비해서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결혼인데요. 그래서 20대 남자보다는 결혼에 대한 언급도 잘 하지 않고요. 그것을 쉽게 약속해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요 20대 남자보다 이 남자가 나를 덜 사랑한다고 라 느낄 수도 있지만 그건 30대 남자 입장에서는 요 그렇게 쉽게 던져서는 안될 말이라는 걸 알게 된 거고요 현실적으로 자기가 결혼을 하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나 진지하게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걸 수도 있겠죠 20대 남자가 던졌던 결혼은 30대 남자가 말하는 결혼에 비해서 상당히 막연한 먼 미래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대가 된 나는 요 이제 진짜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30대 남자는 요매 순간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끌린다고 해서 여자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각적으로 많이 끌렸다 하더라도 그 뒤에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크다면 또 과감히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라그 정도의 이성을 가지게 되겠죠 또 20대에는 요이 여자가 너무 예뻐서 이 여자가 내 여자라는 사실만으로 상당히 기쁘니까 그 기분이 삶의 즐거움이 됐던 것도 사실인데 30대가 되니까 그런 예쁜 여자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꼭 예쁜 것만 추구한다는 건3 0대 남자에게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이야기일 거예요. 시각적인 부분이 살짝 아쉽더라도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잘 추스릴 수 있다면 또 가끔은 나와의 충돌이 생겼을 때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이해해 줄수 있거나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더 중시하게 되겠죠. 현실적인 감각이 높아졌기 때문에 막연하게 큰 꿈만 꾸려고 하지는 않는다고요2 0대 남자가 만약 초등학생에 비유된다면요. 3 0대 남자는요. 대학생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초등학생의 꿈은요. 대통령이에요. 대학생들의 꿈은요. 기업에 취직하는 거거든요.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요 20대 남자는 내가 대통령이라도 되는 양 대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30대 남자에게 나는 그냥 대기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서운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굳이 20대 남자와 30대 남자를 비교해 본다면 그 남자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를 생각해 본다면요. 20대의 남자는 요 조금 더 격정적이고 흥분된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어서 자기가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도 요 결국 더 자극적이고 시각적인 어떤 끌림을 주는 여자라고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30대의 남자는 요 20대의 남자에 비해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20대의 경험한 바를 토대로 어떤 생각이 또 정리되기 때문에 조금은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여자 여자 스스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해 줄수 있는 여자 가끔 남자가 휘청거려도 그것을 뚝심있게 바라봐 줄수 있는 여자 믿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연령대가 바뀐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건요 어쩌면 근본적으로 는 동일할 수 있을 거예요 예쁘고 자기를 이해해 줄수 있고 편안하게 해줄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근데 이건 20대 30대 남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들도 다 같이 꿈꾸는 바일 거예요 정리해보면 요 20대의 남자는 요 예쁜 여자에게 조금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하고요. 자기 마음속에 뭔가 끌리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30대의 남자는 요 예쁜 것이 좋기는 하지만 요그 예쁜 것보다 이성적인 여자에게 좀더 많은 점수를 부여하고요. 자기 마음이 끌리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여자에게 큰 점수를 부여한다고 할수 있겠죠. 그게 만나고 싶은 여자일 수 있다고요. 20대 남자는 요 자기의 열정과 부합해서 불같이 타오르고 격한 로맨스를 함께 그려낼 수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요 30대 남자는 요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해가면서 서로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어쩌면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해가는 그러면서 함께 변함없는 마음을 이어갈 만한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 남자가 만나고 싶어 하는 여자는요 아주 손이 굵고 강한 추상화라면 30대의 남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는요 편하고 질리지 않는 풍경화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모든 남자가 이 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령대에 따라서 만나고 싶은 여자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